다 기다려 줄게. 빨리 와. 여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 뭐나 왕동이 실로 실로 거리는 거 봐. 유호. <웃음> <웃음> <웃음> 나도 손아시보 했네. 유후 우야. 와 눈이다. 어 이거 우리 트원 친구들이랑 좋아. 처음 합방했을 때 했던 로비네. 나 지금 소원 씨한테 엄청 축하 던지는 중. <웃음> 아 너무 심각해. <웃음> 안녕하세요. 기장입니다. 나도 데워줘요.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아, 다들 잘 있어. 안녕. 아, 안녕. 아 인생. <웃음> <웃음> 파란 쪽 걸친 거 봐. <웃음> <웃음> 야 이거 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올라가는 건가? 멈춰볼까? 여기 올라가는 거 아닐까? <웃음>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닐까? 이거 길 아니, 바꾸면 형님. 다른 곳으로 가져요. 가 아이야 음. 그거 누르지 마. 오왜 점점 빨라줘. 왜? 뭐지 앞에, 여기 뭐지? 밑에 뭐지? 있는 사람들 뭐지? 분들 앞에 보여요? 이차 어, 어, 앞에 보여. 보이나요 이것은 키힐링 광고 <웃음> 소리. 이차 <기차> 앞에 <웃음> 보이시죠? 야이차 앞에 뭐 있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야 정말 절박하다 애가. 얼마나 <웃음> 살고 <웃음> 싶으면 저렇게 <웃음> 갈리면서까지. <웃음> 아, 누가 쫓아와요? 뒤에 서로 개구 있어요. 저 누가 겁다님이야? 뒤에 서록 개구리 쫓아와요. 개구리.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야 빨리 달려 빨리. 이거 부산역이야? 아나 물렸어. 아, 어? 자 아, 이제 야, 그만 따라와. 놀고 DLC 골프 맵 가볼게요. 아. 오, 어 여기 어디지 나선 천장이다 나선천이다나선 천장이다 누가 코먹어 <웃음> 나 너무 웃기면 코먹어 아나톨깨 너무 무서워 오리놈 아, <웃음> 아, 넣어라 공이공 아, 아, 뭔데 이거 가 내가 잡았쓰 나. 놔놔 나. <웃음> 됐다 놔 김소범 이걸 왜 끝까지 붙잡고 있는거야 어? 어? 오? 오와! 아 너무 오! 날라가 싸늘하다. 아! 어? 나도 쳐줘. 어 너무 왔다 근데 걔가 는게 뭔지 아세요? 아 노래가 너무 엘레강스예아 저거 아, 돌아올 때는 치면 안 돼. 아, 오. 오케이. 가자. 오! 님 치마 속보임. 이오 아? 나이스. 아나 기다려준 거야? 그렇게 너무 스윗하다. 백만 스무라마 백만 스무뚤! 근데 굳이 이런 게왜 <웃음> 있는 거지? 이거 골프 그거잖아요. 공략 디자인 적아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왜 있냐고. <웃음> 미니 골프장이잖아 여기. 귀엽다. 아, 아니다. <웃음>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디자인적인 요소라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 저기 저기로 들어가. 아 바닥이 떨어졌어. 아 없어졌네. 아, 아 가져가, 이거를 그거...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바꿔야 되네. 아 <웃음> 곱다님 너무 귀여운 나이스 그러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나이스! 역시 고렇케 게임 너무 잘하고. 잡고 튀어. 와로케씨가사장님 아, 뭐, 뭐, 잠깐만. 튀어! 사장니! 님 아, 그, 아, 아, 아, 아, 저기요. 써, 갔어? 그는. 갔어? 예. 아이고. 야, 잡아. 진실의 방으로. 이리 오세요, 사장님. 얜 뭐해, 새벽아? 아, 여기서 필라테스 중이신데? <웃음> 엉덩이. <웃음> 엉덩이. <웃음> 아, 나 <놔. 웃음> 들어갈 준비하잖아. 들가준비하잖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아, 떨어진다! 어? 아, 아, 잡았어? 아, 아, 아 너와, 너와. 야, 이걸 너와, 잡네. 너와, 너와. 아, 아, 놔! 아, 놔 봐. 맞아 맞아 맞아. 따따 따잠깐다 봐. 아 내가 자 뭐야, 여기. 아또 아니 나 또. 어, 뭐야, 뭐야, 어, 갑자기 무빙 나이, 쳐져. 뭐에, 뭐에, 뭐에. 아, 키배밍, 머리 좀. 머리, 놔둬. 머 핫! 아, 아 머리 좀. 아, 시, 머리 내.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 아우 아우 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하지게아어지게 떨어지게 떨거지게떨어지아떨어아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지게 떨어아어 오, 아, 아, 아. 스스로 올라왔어. 짐짐이도 빨리 와. 잡켜봐잡켜봐 야, 키이너 일기토다. 일로 와. <뭐라> 아, 야. 아, 에헤. 잘 좋게 지내자. <지네>, 약간 <뭐라> 엄마, 아빠 부부싸움 났을 때 말리는 딸 같아. 잘 좋게 지내자. 이씨. 나이 놔. <뭐라> <나이 뭐라> 나 안아줘. <뭐라> 나 안아줘. 괜찮아 <뭐라> <나 안아줘야 뭐라> <나 뭐라> 저러고 있으네. 우리 가자. 야, 야, 진행하지 아, 마. 아, 진행하지 아, 마. 기다려. 찜찜찜이가 아, 못 오고 있어. 아, 진짜요? 코미 님못 오고 있어요? 아, 버리고. 아. 리도일수 있어. 갈수있 <웃음> 오, 됐어. 됐어. <웃음> 이제 팔만 잘 걸치면 돼. <웃음> 됐어. <웃음> 아, 피켓지로. <됐어. 웃음> 아, 이거 소금. 잡으면 지롱 잡아 볼까? 모두 잡은 거올 때까지 이렇게 할까? 호두, 호두, <웃음> 호두. <웃음> 아주 손잡이구먼. <웃음> 우리 처음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 <웃음> 헛궈돼지. 응. 헛궈돼지. 클럽 버 났다. 죄송합니다. <웃음> 뭐하고 있냐? 아 왔다. 왔다. 뭐했어? 그거 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넣었구나. 아니 개꿀잼 둘이서만 했어? 가장. 같 같은데. 걔 뭐해? 놔야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이번 볼볼렛 사포스네. 어떻게 한 거야? 웃음 <뭔가> <agenda> 소리 뭐야 너? 되게 아, 좋아하네. <웃음> <GET radiator? S left> <꺼 encuentra> 너무 n e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찜 w I don't know. 아, 정확하게 머리 테드션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빨리 와, 구매한 것들. 반응 좀. 하당이 도착을 야지할수 있다. 아 어, 힘들다. 아빠 같이 가. 아 어, 힘들다. 아유 어. 애기들 데리고 노는 거 정말 아. 빡세네. 아아... 아. 어. 하당이! 하당이! <웃음> 하 <하장>. 왜? <웃음> <나> 왜, 왜. <웃음> 아유 진짜 한시라도 눈을 야. 뗄 수가 없... 뭐야, 힘 없이 사라졌는데? 그냥 떨어졌어. 아, 여기서 나타는데 아 <웃음> 어, 뭐야? 야! 아 나도 갈래 아, 나도 운전해줘. 나도, 나도. 자, 들어가자. <웃음> 어 잠시만요. 이거 맞아요? <웃음> 아, 저 저기요? 어, 여기요? 어, 어, 여기 어, 맞아요? 선생님. 이거. 아, 깜짝이야. 야 후진 후진 후진 후진 후진 후진. 오 시켜 무서. 됐어.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이거 충돌 사고예요. 아, 모리였구나. 아, 아, 아, 아, 아, 이거를... 아, 예. 아, 왜이래 왜이래 왜이래. 떨궈, 이거. 아, 떨궈야 되겠다. 안 간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기억할게. 아, 기억할게. 자, 아, 내가. 아, 아, 이거를 아, 찌, 찌, 찌. 여기까지만 오게 해요. 음. 나 있는 곳까지. 찔끔찔끔. 철아. 야, 철아. 아이고. 어, 키네링 밟았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됐어, 됐어. 이제 여기로 올라가. 고, 고렇게 나올려줘. 내꺼. 고렇게. 고렇게. 나도 자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가도 나도 나 나도, 아.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아도나 나도 나나나 다 기다려 줄게 빨리 와 여기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게 있어. 와. 이 이거. 거거이 예. 거거 오라 <웃음> 어, 좀비가 소보미떨구려고 한다. 아, 귀엽다, 다들 꾸꾸 오는 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웃음> 아, <눈치는 웃음> 너무 이 <웃음> <너>. 응. 음. <웃음> 음, <됐어. 웃음> 야, <웃음> 자기 타. 여기 타.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제발. 자, 출발합니다. 네. 나 멀면. 저거. 저거 다 쫓아가 봐. 어, 도착했어요. 아니, 아니, 아니, 팔다, 팔다. 뭐, 잡어. 오, 아니, 날꽉 잡으면 안 되지, <웃음>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잡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잡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보이는 걸.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오, 넘어갔어. 맞아서 어, 그, 넘어갔어. 나도 대박. 해. 나도 날 쳐줘. 하! 아! 아, 오케이. 나이스. 어, 열로 떨어지네. 아 어, 어. 와, 이것도 뭐 어려운 거네. 거야, 잡고 있어야 돼, 이거. 아, 까비. 내가 할게. 아니, 줌지비 아, 그래, 무슨... 네가 해 봐. 버튼 눌러서 왼쪽에 그걸 쳐. 어, 그렇지. 쳐서. 옳지. 아, 자, 이제 아, 뭐 이러는 거야? 까까. <웃음> 느려!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웃음> 나이스! 자, 다시, 다시, 까까, 나이스. 어, 찜찜, 예, 잘한다. 그 예, 오, 예, 잘한다. 예, 예, ]ático. 잘한다. 오ho, 얘들 왜 이렇게 귀엽냐? 예. 귀이이스 팀이 뭐이씨다이 그런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응. 이거지 뭐지? 눈뜨면싸 뭐야? 눈 뜨면서. 아, 천둥다, 아, 여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요 <웃음> <이게 아니야. 웃음>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라고. 아니야? 아, 풍차 잡아야 되네. 야, 잡아. 여기 아니야. 단체 우르르 들어오는 거개 웃겨. 어야 이거 이거 우리 괜찮은 거 맞냐? 괜아 구매한 고오케어개 들어갔네. 개야 잠깐만. 살았다. 여기서 리스와호개잘해 올랐다. 나도! 가자 아, 아, 아, 안 아, 아, 아, 연상을 잡고.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아, <목소리> <자기야, 목소리> <오. 목소리> 아우 예스 베베날 버려 날 버리라고 자기야 먼저 가면 안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목소리>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손을 위로 뻗어야 손을 위로 뻗어 <목소리> 뻗었어 뻗었어 얘들 일로와 얘들아 떨어지면 맞아, 맞아, 맞아. 빠른 곳으로 아니, 리스폰 아니, 되는 거 같아 떨어져도 될듯 하고 싶으면 노력하고 일로와 어서와 빨리 와. 심심이 <목소리> <와. 찜찜이> 머리끄댕이 <목소리> <목소리> 나만 하질 아니, 않을, 뭐 않을 거 같은데 안 잡혀 모가지가 꼈는데 어야 징그러워 모가지가 꼈어 김치? 100만 원씩, 라백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웃음> 100만 원씩, 1 0 0리 원씩, 100만 원씩, <웃음> <웃음> 네,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00만 원씩, 1리0만요여기0 0만요 여기 0 0만 어, 나 그냥 났어나밟고지나가나밟고지나가나나파고지나가고나가고진나고진고 아! 있는데. 그나그고진 a 나파고진나고진 a 고진나 나파고진aga 나파고진aga 올라가. 진 올라가, a 올라가. 으엑! <웃음> 죽었어. 안돼! <웃음> 나 놔! 아, 나... <웃음> 나 이거잖아. 나나나 놓았거야. 아이씨! 먼저 간다 우매한 것들! 아 안돼! 하야! 아나갈수 있었는데. 와. 나 기다려 준다고. 기다려 준다고 막안 갔는데. 하나, 하나. 둘. 점프다요! 예. 번져! 어? 어 뭐야? 아니, 뭐하는 거야와 사장님 첫사람 끊고 나가셨어. 얼른가 얼른가! 어, 어, 어, 어, 어. <웃음> 아니, 이거란 이거! <웃음> 아니, 이거란 <웃음> 여기 <웃음> 떨어지네! 나한 명씩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노 안녕하세요. <웃음> 노오세요! <웃음> 노오세요. <웃음> 사장님 저좀 올려주세요. 사 어, <웃음> 아, 지금 아, 제몸 <웃음> 챙기기도 바빠요. 아잠깐잠깐 잠시만, 잠시만. 아아! 잠시만 일어나고 있는 거야, 내 뒤에서. 아, 미안해, 고파님! 이것이 출산의 고통이란 건가? 아, 저 어떻게 밟아? 얘들아, 빨리 와! 할수 있어! 가자! 좋았어! 아니, 아니, 밀지 마! 믿지 마! 야, 여기 마지막이네! 얘들아, 이제 죽으면 여기로 떨어진다! 파이팅! 찜찜 못 써가! 알았어! 언제 가? 누가 저렇게 탔냐, 저거?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좀좀 반동을, 반동을, 방향... 빙글빙글 반동을... <웃음> <방향을> 좀 튕길 돈. 반동을 왜? 방야님좀 예쁘게 잡아 줄래요? <아니>, 어떻게? 어디, <웃음> 야, 어디가? 어디가? 야, 이거는 잡기가 어떻게? 어떻게 잡아야 되니? 잡아 봐. 자, 잡았다. 오, 잡았어. 잡았어. 반동 예쁘게 해 주세요. 그다음 나다. 네. 아, 아이고. 아이고. 와. 오! 오! 오! 오, 너무 왔네. 안려와 예. 예스. 너무 예. <웃음> 예 아, 침 쳐는 거그꼴받네 진짜. 원래 하지? 짜는 어디 있어요? 아. 조용히 조용이 아니었어요. 조용이 아니었어. 그 그래. 조용이가 <웃음> 아니었어? <너무> <웃음> 마이크가, 마이크가, 마이크가, 씹힌 마이크가 씹힌 건가? 나 들어갈 수 있구나. 공 안에. 아, 아 네. 들만나 먼저 간다. 뭐 모든 지 <웃음> 점프야, 점프, 점프, 점프. 슬라이딩. <웃음> 귀엽네, 오, 귀엽네. 빨리와공 타고 이거 들어가면 아, 안돼 안 게임 끝난다. 아 잠깐만요. 아니, 아, <웃음> 안, 안 움직여. 아. 안 움직여. 소범아. 탄게 아니라 짓눌린다고 하는 거란다아니이게저 꼈어요. 안 움직여. 자 들어가자. 와. 보다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밥> 너무 <웃음> 귀여워. 올려자. 굽타 얼굴 없는 거 너무 귀여워. 뭐야? 어디 왔어 새벽이? <웃음> 오 저기까지 갔네? 와 여기 뭐지? 오케이, 자 레버 활동! 혼! 아 나도 나도 나도 태워줘. 저기로 넘어가면 뭐 있어? 설매요진요 <웃음> 고로켓님 여기 장사 잘 돼요? 잘 되네. 곱다 <웃음> <웃음> <잘 되네. 웃음> 제대로 타야지. 아 아니 어? 이게 뭐 <웃음> <무서워. 웃음> <저>, 저게 <웃음> 맞아? 아, <가자. 웃음> 와우! 와, 재미없어. 우리 같이 갈까? 재미밍게 하나? 렛츠고! 야호! 아냐 아냐! 저것만 저것만 우와! 이거 어떻게 <웃음> 타노아내거 내가 가져왔는데!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안 미안. 아, 미안, 미안. 아, 미안. 안 미안 안 아, 아, 미안 갔다, 뭐야. 어야 붙었다. 아, 나. 나 진짜 가, 완벽하게 붙었다. 이거 봐! 이거 봐! 나 완벽하게 응. 붙었어! 진짜. 나 간다! 나도, 나도, 나 한쪽밖에 붙었어요! 잠깐만 찜찜이! 그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점프! 점프! 아, 어, 얘 오. 타는 게 어렵네! 아아아 우와! 이 점프해서 아 여기로 아 넘어오면 도전가 되다 아 썼는데? 와, 사장님 이거 끌고 왔네, 대박! 오케이, 빼누! 꺼나 어, 어. 발에서 안 떨어지는디! 어... 뭐지? 나도, 나도! 오케이 빼누! 아! <웃음> 난 봤다 노호의 만행을 <웃음> 내가 만행을 저질렀나? <웃음> 자 아니, 노호를 왜? 위해서 내가 구해왔어.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웃음> 예! 아이 귀여워. <웃음> 아, <마우스. 웃음> 어? 이게 올리는 거 맞는 거 같아. 인형뽑기 하나. 어이한번더 따볼래. 맞음 그리고 c <웃음> u 괜찮은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와 <웃음> 선물뽑기야? 음. 대박. 오 정확해. 놔. 이제 쪼아. 제발 제발 그걸로, 제발 그걸로 해 좁혀 어 그치 그치 다시 좁혀 어홍 이거 이대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두근다 근데 오른쪽으로 해. 됐어 어좌 좌우로 이앞그러세 가자 근데 저거 열차가 와야 저희 노어야 자 자니 네네 <웃음> 이제 이제 이제 저렇게 하려고 이거 이제. 열차 와야 된... 아니, 오케이, 아니, 안돼 아냐 니 됐다 어 맞나 열 이거 열차한테 그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열차에 넣어야 된다고. 워나 저러나. 아. 이런 거야? 움직여겠지나 진짜 뭐, <목소리> 막 열차, 열차 열차 이제 꺼 꺼. 진야 이거 개 무거워. 진짜 꺼. 꺼. 오, 열차, <목소리> 열차, 어, 열차 열차. 아, 탈선 탈선. 탈선 오는 거 같은데. 아! 어? <목소리> 어! <목소리> 망한 거 같은데. 우리 이제 마무리하자. <웃음> 자, 초본 폴플랜 우리 풀통보와 함께 아주 재밌게 오, 즐겨봤네요. 풀통보, 완세잘 예! 고생했어요. 맞아. 다음에 또 놀자 이거 맞아, 재밌네. 맞습니다. 아 누가 머리 잡냐? 아아아! 우리가 다